만들어봤어요. 맛있겠죠? 심한 재질로 만들어놓긴 했네요 근데 혹시 제가 생각한 그 재질이 너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 왔는데 제가 생각한 그걸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전혀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원래 여기에 반디앤론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뭔가 벗기나봐요. 팔곰티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도 오늘 궁금한 거를 해결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아, 월 팔곰티 찾아다니다가 한가름 발견.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있는 걸 깜빡했네. d 아 이거 애기용소변기인가 봐요 남자애들도 t 가성비 가성비 이게 2,500원 한번 맛을 볼까 You're working out But w e about to h a s e some w a i t again Only this house all the c o m f o r a g a i n to my hand It's coming soon, still so don't know how I'ma pay the rent Movie like nice, s I d e too many Now I'm too good at these fights I've been through plenty, b e e f u s i n g the bombs though Take my talents down to h a l e a a c t a v e n t been able to go through the 3rd s e m e s t e I've been feeling look r war, look warm 소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고 유튜브를 할수 밖에 없는 이유 에 대해서 영상에 담았었는데 목표가 모노모노 라고 저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찌 보면 퇴사하고 정말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목표예요 아침이어서 좀 뭐라고 하는지 두서가 <웃음> 뭔가 말이 꼬이는데 여튼 제 목표는 모노모노라는 그 브랜드를 한번 잘 이끌어 나가보고 싶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세 여사를 5개 기수 동안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새벽 기상을 해서 뭘 할까 이렇게 봤는데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것과 관련한 제품을 디자인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그렇게 책갈피를 보고 다닌 거예요 일러스트 작업까지 해보고 싶은 게게 오늘의 이제 계획이고 사실 브랜드나 뭐내 사업이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많거든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 모노모노 안에서 근데 아무래도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또 제가 낸 제품이 수익화돼야지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고 할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거의 미비하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내가 만드는 이 브랜드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니까 예전에 계획으로는 매달 뭔가 하나씩 만들어야지 했는데 세 달만에 또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모닝 루틴은 끝났고 독서하고 좀 준비하고 발레 가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어때? 발레 3일차? <웃음> 기분이 왜안 좋은데? 이 사이즈 있는데 동생 거 모르고 빵꾸 나간 거 줬어요. <웃음> 오늘 예쁘게 입고 왔는데 <웃음> 근데 사이즈가 또 빵꾸가 났어. <웃음> 여기 가게 진짜 유럽 느낌 난다 무슨 프랑스 가 그런 빵집 느낌 나지 등략빵집 안녕하세요 <웃음> 냄새 미침 자질 잠봉이나 잠봉 베르 이거 하려고 한거 아니야? told my brothers when it we gon n a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mama told me when it I'll be famous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 us 우와. 와 진짜 맛있어 치즈도 들어갔나? 버터도 하나도 안 느끼하고 이 햄이 짜지도 않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라디오존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모노모노 제품 디자인해서 일러스트 하는 것까지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어떤 수다를 떨었냐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유튜버 수아이로서의 고민 지난 영상에서 응원받은 댓글 댓글을 보고 성찰한 소하이 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맥주 캬톡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다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이겠지만 저는 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좀 늦게까지 편집을 해야 돼요. 오늘 원래 낮에 편집도 하고 일러스트로 초안도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초안도 못 그렸어요. 어떤 일을 하던 다 장단은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단점, 나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게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무 또 추상적이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다 이거 같아요 제가 퇴사를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물며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느낀건 이게 나를 위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좀좋더라고요왜 그런거 있잖아요. 딱 막상 회사에 갔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대단치 않고 대단?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막 그런 현타라고 해야되나? 막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시간을 다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현타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설사 그게 뭔가 실패하거나 좌절한다고 해도 결국엔 나한테 남는 게 있더라고요. 또 회사를 다니면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남는 것들이 생기겠죠. 다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그 댓글, 지난 영상 댓글 중에서 되게 조금 감명받았던 댓글이 있는데 제가 닉네임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퇴사하고 좀막 여유로운 일상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밖에 나가서 약간 막좀나퇴사했이러고 놀고 이런 일상보다도 뭔가 항상 이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소소하게 저 혼자 이렇게 이것저것 해나가는 그 모습이 되게 높게 평가해주시는 댓글을 보고 제가 다시 정말 초심도 잡고 그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게 또 인상 깊었던게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그 점이 있어서 제가 이 댓글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하면서 유튜버분들이 가장 고민하는게 컨텐츠는 뭐하지? 막 이런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일상이라는게 사실 저는 특별하지 않잖아요. 이목을 끌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또 유튜브 안에서도 인기가 있고 왜냐면 이제 필요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자기 개발 쪽에서도 그 김유진 변호사님처럼 이미 뭔가 이뤄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이미 그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조금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저도 그 자극을 받는데 저는 제가 뭐가 딱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자기개발 하고 있어요 가 아니라 퇴사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일상을 찍다 보니까 정말 가끔은 혼자서 막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약간 조금 주눅들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댓글을 보고 아내 채널을 아니 그리고 이소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 나도 새여사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대학원도 합격하고 스스로 되게 나는 그런 좀 사람들처럼 대단하지 않은데 자꾸 이런 컨텐츠를 해도 관심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저의 사고도 좀 전환이 되고 나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취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막또 정체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제가 또 저의 방향성에 맞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댓글로 응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처럼 주눅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 아예 그동안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나는 가만히 있진 않았거든요 제가 응원받은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꼭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네마 was g t super f a t what was t i said r a y something o i s it didn't make my sense but you remember e r later when i saw you next when i told y o i m e right on a s how you want